당근은 거의 다뭐명정 정도. 네. 어려... 또 하얀 하얀 뭔는요 도라지예요 도라지, 도라지.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미연 야매주가 나섰습니다 누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명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니한국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야매주부 야매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성의 없는 식재료 두 가지로 진짜 고급진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형반들 둘이서 길게 오프닝 하는 거 모두 잘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식재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저는 거의 다뭐 고명 정도. 네, 고명이 예, 뭐, 네, 항상 고명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냉장고에 항상 있는 당근. 당근 하나랑 어, 하얀 거는 뭔가요? 도라지예요. 도라지. 도라지. 요건 장 보는 길에 하나 사 오셔야 되겠습니다. 도라지. 이제 시작합니다. 얇게 채칼로 어. 이렇게 좀힘 제가 할게요. 한번 해 보세요. 음, 말씀하세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걸 농도를, 아, 너무 잘하시네. 와, 와, 와.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싶다가 다시 뺏깁니다. 체카를쓸때 힘을 주고 하면 두껍게 썰리거든요. 저분이 체카를 많이 안 써본 티가 납니다. 가볍게 체카를 잡고 살살. 이제 얇게. 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예. 얇게 예, 하는 기술입니다. 예. 근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도. 혹시나 상처받았을까봐 칭찬 하나툭 던져줍니다. 이따 먹어라. 이것도 같이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이이지지않것도 예. 예. 요렇게 돌려가면서 네. 네. 네. 예. 연필깎기 모양. 예연필깎이 예. 예. 모양. 예. 딱연필깎이처럼 요렇게 또르르 예. 말리잖아요. 음, 이러면 우리가 말려야지 되는 거군요. 얼음 얼음 얼음물에다가 담그 네. 얼음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네. 담그면은 이제 조금 잡내는 조금 날아가고. 아 잡내가 예, 날아가면서. 이게 생생하게 막더오울하더라요 어, 예. 신선해, 신선해 보이잖아요 네. 간단해요 그냥 이런 거뭐 음식을 한다면 보통 파마늘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 없어요 없어요 간도 안할 거예요 어머 간도, 간도 안 해요? 간도 안할 거예요 어머. 그냥 어머구요? 지금 기간지 천식에 또 당근을 먹을 수 있는 딱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또끈져 놓으니까 이렇게 설봐다또 다르잖아요 굉장히 맑아져 버렸잖아요 여기다가 딱 유자청. 요거 얼마나 담가놓죠? 얼음에다가. 그거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예. 네. 예 유자청. 유자청에다가. 유자청에다가 바로 묻혀요. 어머. 그래가지고 흑임자. 어머. 예. 빨갛고 하얀 옷에 노란 유자청과 흑임자만 딱 올려서. 오, 이거 무슨? 무슨 예. 이야. 모르게 뭐 쉬운 음식이 다 있어. 우리가 우리가. 오. 좋은 음식이 너무 흔하면 귀한 줄 몰라요. 이지구상에 모든 흔한 것은 많이 먹으라고 흔하게 있어요.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흔하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귀한 것에 끼다꺼달려가고 귀한 것이 보약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하는데 흔한 것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흔하게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옷이 날개인데 음식의 날개는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릇을 중간에다가 탁. 이렇게 담아낼 때이 공간의 여백 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웃음> 그냥 웃지요. 이말게두숨이 나옵니다. 이료두가지이이런 신비한 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 하면 치고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오늘 이아요추면이많으면이디에서면 먹어보지 못한 깜짝 놀랄 초간단 요리를 다시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시니어 정복플래너 야매주부